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느새 2023년 1월 6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정책에도 굉장한 변화가 많이 있었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정지역이었다가 이미 비조정지역으로 다 풀렸고 그러면서 처음엔 우리가 거래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거래량이 좀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잠시, 잠깐 했었다가, 어, 아니나 다를까, 10월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 그리고 DSR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어, 그리고 지득세도 아예 1에서 3% 사이로 다 풀린 게뭐 아니면서, 어, 그러다 보니, 어, 매수의 폭이, 어, 좀더 자유롭도록 다 풀린 건 아닌 상태에서, 어, 매물은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이 편하게 팔수 있도록 물량은 편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음, 거래량은 거의 뭐 10분의 1도 막나 있는 그 상황 그대로 지금 12월을 마무리를 했고 새해 1월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도 설 연휴 명절이또 끼어 있죠. 그러다 보니 1월 달도 거래는 조용한 그런 달입니다. 그요 내용은. 부산을 짧게 작년 한해 차트를 가지고 잠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이건 제가 기간을 2021년 2022년 1월부터 작년 1월입니다 작년 1월부터 데이터가 지금 작년 11월까지가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11개월간 작년 내용의 데이터를 가지고 흐름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 흔히 산이 높으면 꼴자기가 깊다 라고 하죠 어, 그게 여기 여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 이게 지금 부산 해운대 차트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밑으로 이렇게 가 있거든요 마치 할미꽃이 피듯이 어, 우측 위에서부터 대각선으로 좌측 하단으로 흘러내려 있죠 차트가 그리고 폭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10월 이후로 10월 11월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커져 있죠 이런 걸 보면 많이 올라간 곳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차트가 지금 뭐 마이너스 6.86에 와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해운대구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구 보시면 수영구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수영구는 마이너스 6.2에 와 있습니다. 매매보다 전세가 마이너스 6.86으로 더 많이 빠져 있죠. 그리고 동래구를 보시면 이게 지금 동래구 아닙니까? 동래구는 마이너스 6 4 8해 수동이 하락폭 큰 폭의 랭킹 1, 2, 3에 지금 잡혀가 있죠. 그리고 어, 연재구 한 볼까요? 얘가 예, 연재구입니다. 연재구는 마이너스 5.72% 그다음 남구 한 볼까요? 어, 남구는 마이너스 4.44% 부산진, 여기가 부산진입니다. 부산진은 마이너스 5.11% 어, 해수동, 남, 연, 진 전부 다 하락폭이 큰 쪽에 다 와가 있죠. 그중에 그나마 남구가 해수동보다는 좀 덜했고요. 해수동, 남, 연요 자체는 다 기울기가 큰 폭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 해수동 자체는 정말 많이 올라서 또 빠진 곳도 있지만 어, 여기 연제구와 부산진구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작년 한해 아직도 입주 물량이 소화가 덜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당연히 물량 앞에 장사는 없죠 그러다 보니 빠진 폭도 큽니다 올란 폭도 컸지만 내일간 폭도 크죠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어, 사하구 어, 이런 경우에는 사하구는 빠진 게 마이너스 1.58% 그 다음에 영도구 한번 볼까요? 영도구는 마이너스 2.28 서구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는 마이너스 2.74 그리고 강서구 한번 볼까요? 어, 강서구는 마이너스 5.03 제법 빠졌네요. 강서구는 어, 사상구 사상구는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사상구 어, 그 다음에 뭐 사하구 이런 쪽이 하락폭이 좀 적었고요. 그 다음에 북구가 3% 북구, 영도구, 어, 아까 뭐 강서구, 아, 강서구는 5%대 였습니다. 어, 요런 뭐 정도가 서구, 뭐 북구, 영도구 요런 정도가 뭐한 2%대 요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요런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1년 내내 어, 집을 팔고 싶어도 안 팔렸고 전세를 내놔도 안 나가고 애를 많이 먹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 특히 무주택자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이 어, 전세를 2년 전에 어, 부동산 그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될그 점에 어, 고가에 이제 전세를 들어가 계신 분들은 어, 한 2년 동안 집이 빠지는 이 금액을 그래 거품은 좀 조정이 돼야 돼 어, 집값 내려야돼 그래야 내가 집을 살수 있어 이러고 기다리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내 살고 있는 그 전세금을 집주인이 반환을 해주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이게 조정이 돼 있다 보니 이게 지금 여기서 좀더한발더 나가면 자칫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만큼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로 정말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잘못하면 전세금을 홀딱 다 날릴 수도 있을 그런 정도까지도 여기서 더 빠지면 그 정도로 부동산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 지금 나라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어, 완화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어, 최근에 완화의 폭을 뭐, 어,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빼고 전국을 어, 전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다 풀고 어, 투기 지역에서도 풀고 이렇게 했는데 어,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요, 풀어주는 그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금리가 워낙 높은 데다가 취득세가 아직 완전, 완벽하게 다 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수 있는 쪽을 조금 더 먼저 해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물건을 팔려고 내어놓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면 그게 훨씬 더 움직이기가 쉬웠을 텐데 그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SR 아직 그대로 묶여서 대출 자유롭지 않죠 원하는 만큼 금리 높아서 대출된다 해도 이사 부담스럽죠 어, 이런 상황인데 이 어, 모든 거래가 조용해져 있는 이유는 어, 어찌 보면 거래량이 줄어서 빚어져 있는 그런 사태들이거든요 그럼 거래량을 살리는 초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와 있는 물량을 더 많이 나오도록 해서 거래가 잘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막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있을 때 어, 정말로 태풍에 돼지도 하늘을 날수 있을 만큼 그 뚱뚱한 돼지도 어느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해서 하도 재밌어서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돼지가 하늘을 나는 순간은 태풍이 왔을 때는 날, 날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올라갈 때 빈집에 정말 뭐 부산에 뭐 계집조차도 집값이 다 올라간다. 이럴 정도 때는 물량을 확 쏟아 부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냥 매도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 집을 팔고 자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물량을 확 쏟아낼 수 있도록 해주면 사실은 집값이 안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막 집값이 올라가려고 할때 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막았었어요. 중가로못 팔게. 세금을 8 2몇씩 최대 45%이던 거를 거의 뭐 20%, 30% 포인트 중간를 붙여서 뭐 팔도록 해서 물량을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오를 수밖에요. 그때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순서가 뒤바뀌었었고요. 그러다가 너무 이제 올라갔던 그 물건이 이제 우리가 월소득, 연간소득, 근로소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주거비에 지출할 수 있는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범액을 예를 들어 넘어서 버렸잖아요 사고 싶어도 살수 있는 풀이 얇아지는 거죠 거래가 있던 그 정도만큼 집값이 위로 도망을 가있던 그런 상황에 당연히 거래가 없겠죠 돈을 이렇게 넣어서 살수 있는 내 범위를 벗어나면 손을 못 대는 거죠 한 3, 4억 정도 하면 뭐집한 채를 사볼까 이랬던 게 예를 들어 그게 12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포기하는 거죠 그냥. 그냥 전세 살아야지 이러고 전세는 좀 비싸지만 뭐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이러면서 전세를 살고 계셨다는 거죠. 한 2년 전에 꼭지 였던 전세금으로 사는 걸 포기를 하고 그리고 무주택으로 이제 계셨어요. 어뭐 그랬던 상황에 이제는 지금 현재 부동산은 그렇게 올라가 있던 그 부동산이 거래가 떠미지다 보니까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거래량이 많으면서, 어, 만약에 집값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 면 그거는 건강한 사실은 조정이고, 당연히 조정되어야 할 조정이기도 해요. 근데 거래량이 팔, 팔아야 될 집은 열 집인데, 어, 일시적 이주택이든, 뭐, 그동안 처분세약을 했던 집이든, 뭐, 어쨌거나, 뭐, 돈이 급해서 팔던 팔아야 될 집은 열 채인데, 거래되는 게한차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미치고 폴딱 뛰는 집이 아홉 집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안 팔리니까 그한 집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의 반 토막 나는 정도의 수준의 지금 수준의 집들을 팔고 있는 그런 것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 제가 정부에서 정책을 하는 그런 부동산 어, 전문가의 어떤 자리에 제가 혹시 제가 앉아 있다 하면 <웃음> 나이가 한 20살만 젊었어도 참 해봤을 텐데 <웃음> 아쉽네요 어. 나 잠깐만 옆으로 자꾸 말이 섰는데요 혹시 제가 그런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정부에서 풀은 이 정책을 순서를 바꿔서 기득세하고 대출의 어떤 뒤에살하고 뭐 이런 걸 먼저 풀어주고 그러니까 매수한테 실탄을 채워주고 부담 없이 집을 살수 있게 해주고 사가지고 들고 있어도 좀 부담이 없게 종부세나 뭐 이런 거를 완화를 해주고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물량이 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어, 양도 쪽을 이제 서로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풀면, 뭐 가만히 던져놔도 그렇게 하면 아주 건강하게 시장이 굴러갈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때도 그걸 거꾸로 했고, 몸팔도 막 조아놓고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취득세까지 이제 다 묶었잖아요. 이링 위에는 강큰 사람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마 이러면서 나가는 문, 들어오는 문, 안에 놀고 있는 문다 잠궈버렸었잖아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다 올려가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부 꼭소리가 나잖아요. 어언제는뭐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금융권까지 이 여파가 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에 그러면 이걸 수습하려고 하면 살수 있는 칠탄부터 풀고 대출 규제 DSR 풀고 취득세 1에서 삼으로확다 제자리 갖다 놔놓고 그리고 그 다음 물량을 차근차근 낼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근데 1년간 부산의 차트를 보면, 어, 완전히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꽃이죠. 어 이게 부산만 이렇게 습니까 전국이 다 이렇습니다. 어, 이랬던 상황에 이제 지금, 어, 현재 풀어놓은 그거는 1월 3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3년 그 대책을 보면, 경제방향을 보면, 아까 강남 상구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싹다 풀었죠. 맞죠? 어, 싹다 풀어놨습니다. 어, 근데 그런 것 같으면 거기를 싹다풀것 같으면 아까 지방에는 비해사를 같이 풀면서 그것도 밸런스를 좀 맞춰줘야 향후에 자금 쏠림이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는데 균등하게 그냥 싹다 풀어놓은 것 같으면 한동안은 또 수도권이나 서울 쪽이 어, 물량이 계속 더 공급되는 그 시그널이 혹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도 악순환이 될 거예요. 그쪽에 또 뭐~ 올라가서 서울이 또 뭐~ 이렇게 되네 이러면서 그또 묶어야 되나 이럴 거고 어~ 그것도 조금 밸런스를 맞춰서 아까처럼 서울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풀면 지방에는 대사를 먼저 좀 푼다든지 아니면 취득세를 아예 (1에서 3으로) 그냥 어~ 좀 먼저 좀 내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나마 또좀 균형이 맞게 그렇게 될것 같은데 도자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 1월 초라서 어, 한번 12월달 2022년 어, 1월부터 12월 끝까지를 사실을 짚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1월 초가 되어놓으니까 12월 데이터가 아직 취합이 안돼 있습니다 이건 KB 부동산 데이터를 근거로 요게 차트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올한 해는 어떨 것 같은가요? 어, 흔히 여쭤보면, 뭐, 상반기에는 뭐, 좀 이렇게 조용하다가, 어, 하반기쯤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들 흔히들 짐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금매들은 조용할 때또 둘러봐 두셔야 됩니다. 어, 상황이 다 갖추어지고, 전열 정비가 끝나고, 다시 또 이제, 어, 움직임이 시작될 때 그때는 정말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또 금매들은 다 내차지가 안 됩니다. 그거는 벌써 한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 이미 다낙가체가 있고요. 그러면 또 이제 네 차를 타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 그래서 좋은 금매들은 지금 돌아보시면 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롱부동산 단톡방에도 정말로 그런 초금매들이 꽤 있거든요. 어, 한번 언제든지 상담하셔도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초롱 부동산은 어, 상가 임대 매매 같이 지급을 어, 합니다. 초롱 부동산 상가 팀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생계 수단으로 또 괜찮은 어떤 뭐 가게나 어, 새로운 또 사영업을 어,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 상가 상담을 한번 받으러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 재개발 재건축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 새로 사무실을 옮겼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근무하는 인원이 꽤 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상가를 전담하는 그런 전문 파트거든요 한번 오셔서 차도 한잔 하시고 사무실도 넓혔으니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올해는 지금 보여드린이 차트처럼 22년과 똑같지 않기를 방향 이 위쪽으로 도 떨어져 있기를 한번 꿈꿔봅니다 어 너무 무주택이신 분들은 너무 내려가기만을 기다리시면 영원히 집못 삽니다 어 전세금도 한번 보세요 5억 중반대 6억 중반대 세를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만기가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내 집을 전세를 냈더니 3억 7천 3억 8천 이런 수준인데 그것도 퍼뜩 구해지지가 않아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달라 했더니 주인은 그냥 나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한마디로 그렇게 계신 분 임대인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마냥 좋을 줄 알았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너무 이렇게 경착륙이 아닌 적당한 연착륙으로 자연스럽게 좀 보합을 거치다가 완만하게 상승이든 완만하게 뭐 하락이든 어 이러는 게 가장 좋지 너무 급격하게 예를 들니까 2년 만기 지나가 전세금 반토막 나가 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주인들 그게 굳이 환영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런 차원에서 작년 어, 1년간 움직였던 차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어 그리고 요 차트가 분명히 또 올해 한 1, 2월 지나고 3월 지나고 이러면 차트가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 흘러내릴지 아니면 옆으로 방향을 보합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상승 방향으로 털지 그 움직임들을 이제 한번 훑어 보는 거죠. 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차트가 시작되는 꼬리점에 시작 지점에 막 좁게 이렇게 막 보합처럼 거의 움직임이 없이 있다가 마지막에 확확확 확, 확 이렇게 움직인 게 눈에 보이시잖아요. 그 요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어, 또 어느 날 움직이려고 하면 간격이 좁게 제자리 비슷하게 막모압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큰 폭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요 차트만 잘 참고하셔도 큰 방향의 흐름은 다 짚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에 부산의 작년 한해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자주 유튜브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가끔씩 상가 소식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어 밤이 늦었습니다 그리 내일 아침 예약 업로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새해 이미 시작됐지만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